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에 나와 있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 현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험 구분은 고용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관리 번호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사업장 정보조회 창이 나오게 되는데 보험 구분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관리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 번호 더하기 0번인 본사 관리 번호는 미승인 하도급 현장 조회하는 경우에 그리고 사업자번호 더하기 6번인 현장관리번호는 원도급 및 승인 하도급 현장을 조회하는 경우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미승인 하도급과 승인 하도급은 원청에서 하수급인 명세신고를 통해서 관리번호를 받은 하도급 현장은 미승인 하도급이라 부르고 원청에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사업주 승인을 내려준 현장을 승인 하도급 현장이라고 부르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사관리번호 또는 현장관리번호를 선택하여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본사 관리 번호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미승인 하수급인 관리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승인 하수급인 관리 번호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미승인 하도급 관리 번호를 받은 현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현장 중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 조회를 원하는 현장을 선택해서 조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관리 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현장관리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사업 게시번호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해서 조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 게시번호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험 구분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원도급 현장이라면 고용산재를 둘다 체크하시고 고용승인 현장이라면 고용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면 소멸사업장 포함이라는 곳에 체크를 하여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현장이 조회가 됩니다 이때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조회하고자 하는 현장을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사 관리 번호 또는 현장 관리 번호로 해당 현장을 조회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상 연월을 체크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현장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대한 신청 경로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